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아파트 이곳에 사면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이때쯤에 사야 된다. 아파트 나중에 이렇게 된다. 뭐 유튜브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 자기가 그 시기에 그 위치에 구입해서 돈 벌면 됩니다. 말라 유튜브하고 앉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되느냐, 어디쯤에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금액대는 얼마 정도에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면 제가 앉아서 유튜브 하겠습니까?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구입을 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평생 살집을 하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 금매물, 초금매물, 미분양 할인매물 금액이 가장 저렴한 매물 구입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식입니다. 보다시피 아파트는 매물로 여기 갖다 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수송구라고 해도 별반차는 없다시피 수송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대부분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금액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에 모든 뭐 주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틀린 매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개당 1700원 이지만 이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안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체크를 제대로 안해서 사실 아파트 매물 자체가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있을게 아니죠 이제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내린다는 것은 지나가는 궤도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유튜브나 마찬가지 대부분 집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을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여기저기를 다녀오면서 실질적으로 뭐 얼굴도장을 찍든 아니면 금매물 나온 것이 있든 그런 것을 확인해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나오는 매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삼아 유튜브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이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쭉쭉 떨어지는구나 3억짜리가 6억 9억 대였는데내 친구가 수성구에 살고 있을 때 3억이 7억 8억 됐다 하던데 아이고 꽃이다 3,4억까지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재미 삼아 보시면 되지만 은 정말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뉴스나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매물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그 나가면 명합니까 핸드폰을 보면 다알 수가 있고 사무실에서 PC를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다. 뭐든지 현장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마찬가지 매물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있고 네이버만 보고 있다는 것은 뭐 쉽게 돈을 벌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돈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물론 수천 수억을 들여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망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권조사나 유동인구조사나 모든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마찬가지 부동산도 위기가 귀가 될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막연히 앉아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만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매물을 확인하셔서 그게 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그 가격이 더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에 나오는 뭐 광고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올리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매매가 되었지만 은뭐 확인하지 않아서 네이버에 그대로 부동산 광고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막연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부동산 쇼핑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경험했는 바를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 뭐 사돈의 팔촌에 줄이란 줄은 다 되고 저도 마찬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그 정도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돈에 욕심이 있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장을 뛰어다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의 대부분 아파트 거래가 안 돼서 부동산 매물을 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내부에 나오는 것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얼마나 급매물이 나왔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급매물이 나온다면 아는 지인이나 뭐 본인하고 부동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를 했던 분이나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한테 먼저 추천합니다. 팔리 안으로 굽는 거죠. 뭐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초금매물을 얘기했다가 그게 소문이 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초금매로 나왔는 분뭐 어떤 아파트의 매물은 무조건 광고에 올리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 정확하게 진단이 됐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급매물로 2억이 내렸다, 3억이 내렸다, 사실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연히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초급매물이 내한테 올 것이다, 미분양 할인되는 아파트 매물이 내한테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렸었으면 합니다. 뭐 저도 뭐어제아래 관계에 좀 걸렸는데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바로 좀낫네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 댓글에 뭐 얼굴을 왜안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뭐 신뢰 안 가면 거래 그래 안 하면 되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뭐안 물어보면 돼요. 뭐 벌써부터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 기존부터 저하고 계속해서 뭐 미분양 아파트 논의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 영상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속해서 구독자 분들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뭐 빈정돼서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저도 다른 유튜브를 봅니다 아무래도 좀 잘생기고 뭐 호감형 얼굴이면 저도 까고 얘기를 하죠 저도 제 주제를 알아서 거울을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유튜브에 얼굴을 까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안까는 겁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들 많이 봅니다 아이고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되지 얼굴이 그래 뭐 낫지도 않은데 굳이 저래 얼굴을 까느냐 뭐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간다 전혀 관계 없어요 사기꾼들이 빈질 빈질 하게 생기가 호남형으로 생겼죠 여자도 뭐 예쁘장 하게 생기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얼굴 가고 사기 칠 일은 없어 있는 정보만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가 알려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뉴스 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데 뭐 굳이 그래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자꾸 얼굴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지만은 뭐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뭐 제가 조코를 좋아해서 조코 채널이 따로 있죠. 예, 스킬 t 비 조코라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부 다뭐 대회 영상이나 조코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제가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는 술자리 영상들도 제가 많이 나오죠. 술 먹방도 마찬가지 다 올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츠 영상 중에서 뛰어차기 영상은 거의 다제게 많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얼굴 나오는 영상은 이것으로 졌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감기가 좀 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동안 감기에 걸려가 목이 완전히 잠겨서 뭐 다른 마이크도 한번 써봤는데 그거조차도 사실 뭐 목소리가 예쁘는안나오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고 또 몰라서 못했다 모른다 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확인을 해서 가까운 부동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라 지금 해야 될 것은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내렸다 뭐 미분양 아파트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 만 보고 있고 인터넷만 보고 있는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 볼 필요가 있다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관심 있는 아파트 현장을 가보시고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보시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을 열고 손님이 온다면 나름대로 당구를 위해서 아니면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면 뭐 나름대로 향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겠죠.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다녀볼 필요가 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더 가격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뭔지 모른다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까지도 물으셔야 되고 현장을 다녀볼 필요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까운 부동산까지도 직접 다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된다면 마음을 비울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행을 바란다면 자기한테 덕은 될 것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별거 아니지만 은 여통의 전화를 받고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